강도나 빈집털이 도둑을 만나는 꿈. 행운을 가져다주는 꿈으로서 소망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꿈. 강물 위로 해와 달이 만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뜻밖의 행운을 맞이한다. 선남선녀가 문화의 광장이나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운다. 거리에서 부처를 만나는 꿈. 신앙 또는 종교와 연관된 이익이나 기쁨을 거두게 된다. 고향에 떨어져 사는 부모님을 만나는 꿈. 부모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고 아울러 자신의 신상에도 불길한 일이 발생할 흉몽이다. 국회의원을 만나는 꿈. 자신이 평소 존경하는 스승이나 윗사람에게 도움이나 협조를 받을 암시의 꿈. 골 속에서 백발 노인을 만나는 꿈. 귀인을 만나 도움과 지도를 받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됨 기차 안에서 친구를 만나는 꿈. 실제로 직장이나 조직체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 같은 동지가 된다. 길가에서 귀신을 만나는 꿈 혹은 비슷한 꿈. 매우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번민과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 포장마차에서 친구를 만나는 꿈. 실제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리에서 오징어 다리와 소주잔의 정이 철철 흐른다. 오다 가다 만난 정, 곧등이 찡한 정, 햇병아리 정 등이 있다. 길에서 부처를 만나는 꿈. 소및 사람의 원조나 협력을 얻어 행운을 가져올 길조이다. 그러나 부처를 만나 그 뒤를 따라가는 꿈은 병에 걸릴 흉조이다. 길을 가다가 눈이 먼 장님을 만나는 꿈. 여태껏 힘들게 쌓아놓은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된다. 실패, 해약, 우한 등이 들끓게 된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황소를 만나는 꿈. 하는 일에 귀인이나 협조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일이 잘 풀린다. 길을 걸어가다 도인을 만나는 꿈. 출장이나 외지에서 뜻밖의 귀인을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앞날에 희망찬 행운이 온다. 어떤 일을 하다 찰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길을 걸어가다 주지스님을 만나는 꿈. 훌륭한 실력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어 마음먹은대로 성취하게 된다. 길을 걸어가다가 뜻밖의 돼지를 만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일에 귀신이 도와 떼돈을 만지게 된다. 짭짤한 행지수가 있다. 길을 걸어가다가 지도교수를 만나는 꿈. 생각지 않은 윗사람을 만나 협조와 지도를 받고 일에 큰 성과를 올리게 된다. 깊은 산속에서 천사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는 꿈. 귀인을 만나 일에 협조를 얻거나 명예를 얻게 될 징조의 꿈. 권을 잡으려다 여우를 만나는 꿈. 친구를 찾으려다 키 있는 여우에게 홀려집 생각을 잊고 세월 가는 줄 모른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꿈. 애정 문제의 갈등이나 말썽.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시끄러운 일이 발생되어 장애와 손실을 치르게 된다. 늙은 남편이면 건강이 좋아지고 장수를 누리면서 말년을 편안히 보내게 된다. 남모르는 여자와 만나는 꿈. 뜻밖의 우연한 일로 사고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흉반기라다. 눈이 황홀 날리던 나의 서린을 만나는 꿈 상당한 권력자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고 지체가 높아진다. 대궐 안으로 들어가 예쁜 공주를 만나는 꿈 뜻밖의 문화의 공간에서 옛 친구나 애인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동굴 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는 꿈 과거를 돌이켜 자성하게 된다. 목욕 재개를 하고 제사나 고사를 지낸다. 등산 중에 사람을 만나는 꿈 타인의 원조나 협력을 얻어 승진하게 된다. 특히 입학, 결혼 취직 등 인생의 중대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길몽이다. 머리를 풀어헤친 유령을 만나는 꿈 나쁜 일이 생기다가 여행으로 면하게 된다. 먼 곳에 떠나가 있는 사람이나 여행 중인 사람을 부엌에서 만나는 꿈 조만간 외부에서 소식이 오거나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될기환의징조이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고래를 만나는 꿈 믿음직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입신 출세하는 등 돈, 재물, 행제, 암시 배를 타고 가다 상어대를 만나는 꿈. 어떤 지하조직이나 함정에 빠져 해원하기 어렵게 된다. 강패를 만난다. 배를 타고 항해하다 풍랑을 만나는 꿈. 배를 타고 항해하다 풍랑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면 위험이 닥쳐올 것을 예고함으로 애군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뱀과 거북이 만나는 꿈. 뜻밖의 이익을 얻게 된다. 벌거 벗고 여자를 만나는 꿈. 망신소가 있음. 병원에서 노인 의사를 만나는 꿈. 뜻밖의 훌륭한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 본인이 병원에 찾아가 의사를 만나는 꿈 실제로 사실로 될 수도 있고 또한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부처님을 만나는 꿈 부처님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면 무당이 내리는 꿈으로 불공을 들이라는 암시다. 비쩍 마른 노인을 만나는 꿈 비쩍 마른 노인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면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을 맡게 된다. 빵집에서 친구나 애인을 만나는 꿈 실제로 아늑하고 청아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젊은이들이 쉬어간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친구를 만나는 꿈. 배중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뜻밖에 친구를 만난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꿈.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산책과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즐거운 꽃을 피운다. 상봉 합의, 계획, 상담, 설계, 대화, 단꿈 등을 나타낸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꿈. 난관에 처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업이나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고 고단한 자신의 생활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희망적인 일이 계속된다. 사업가를 만나는 꿈 서로 간의 소원한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이고 신뢰감이 회복된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상봉, 합의 체결, 계약, 합작 등이 있다. 산길을 걸어가다 산신령을 만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귀인과 협조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희망찬 일들이 환히 보인다. 산길을 걸어다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꿈 윗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고 출세한다.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참단복을 받는다. 산에 오르는 도중 갑자기 몰려오는 안개나 구름을 만나는 꿈. 산에 오르는 도중 갑자기 몰려오는 안개나 구름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면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산에서 사람을 만나는 꿈. 산에서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서의 협조자를 나타내는 길몽이다. 산에서 만난 사람에게 무언가 받았다면 더욱 좋은 의미이며 성공을 예시하는 꿈이다. 산에서 알수 없는 스님이나 신령과 자주 만나는 꿈.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자기의 관계된 일에서 뜻을 편다. 산이나 궁궐에서 예언가를 만나는 꿈 혹은 이와 비슷한 꿈. 어떤 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면 천우신조로 소화성취를 하게 된다. 살구꽃이 활짝 핀 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꿈. 선남선녀가 만나 백년가액을 맺고 결혼식을 올린다. 상봉, 귀인, 경사 등이 생긴다. 상선을 타고 항해 도중 해적을 만나는 꿈. 실제로 여행이나 사업 도중 선한 사람의 탈을 쓴 악기가 방해를 한다. 상어가 물고기 떼를 만나는 꿈. 사업가는 뜻밖의 호황을 맞아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등이 생긴다. 선남선녀가 만나는 꿈. 실제로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달콤한 꿈을 꾼다. 음향의 조화로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진다. 상봉, 합의, 결합, 계약 우한 등이 있다. 선생 또는 교수를 만나는 꿈. 윗사람이나 선배를 만나 교훈과 덕담을 듣게 된다. 귀인과 상봉을 하게 된다. 성당에서 신부님을 만나는 꿈. 훌륭한 성직자나 스승을 만나 옳은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된다. 귀인, 친인척을 만나게 된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꿈. 실제로 주당이나 애주가들이 즐거움과 멋으로 몸에 낀 액살인 스트레스를 확 풀고 쫓아낸다. 음식점, 바, 카페, 회식 파티, 동창회, 모임 등이 있다.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하는 일에 큰 성과를 얻게 된다. 아는 사람을 백화점에서 만나는 꿈. 문서계약이잘 이루어지고 금전 문제도 풀릴 징조이다. 공직자는 소원하던 일을 성취시키고 중임을 받게 된다. 어떤 회의 장소에서 아나운서를 만나는 꿈. 뜻밖의 귀인이나 친인척을 만나 깊은 상봉을 하게 된다. 만남, 깊은 소식이 있다.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는 꿈.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면 생명부지의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손해나 폭행을 당한다. 여객선을 타고 항해 도중 태풍을 만나는 꿈. 직장이나 사업 도중 뜻밖의 재앙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행 중에 큰 거북이를 만나는 꿈. 뜻밖의 큰행재를 하거나 사업서 외국 바이어를 만나 수출을 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개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외국인을 만나는 꿈. 최근에 건강운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노동자를 만나는 꿈. 뜻밖의 새 식구를 맞이하여 한 질서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상봉을 한다. 우주인을 만나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밝은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 유명한 가수를 만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귀인을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는다. 상봉. 이 소식이 있다. 유명한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만나는 꿈. 귀인을 만나 기쁜 소식을 듣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뜻밖의 친구나 애인을 만나 즐거운 얘기를 나눈다. 깊은 소식이 있다. 육체 노동하는 사람을 만나는 꿈. 성적인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꿈이다. 입이 몹시 큰 사람을 만나는 꿈. 재산이 많은 부자나 권력가 등 유명인사와 만나게 된다. 저승에서 죽은 친인척이나 친구를 만나는 꿈.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유물을 초월하여 감각이 아닌 신비성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자연계나 인간계를 통해 많은 체험을 한다. 정장을 하고 호텔 로비에서 친구를 만나는 꿈. 관원상대에 찾아가 인사를 하게 된다. 지성인이 숨을 쉬는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친구나 애인과 같이 멋과 낭만을 즐긴다. 삼봉 합의, 계약, 약속, 종회, 모임 등이 있다. 즐거운 풍경을 보다가 절벽을 만나는 꿈. 성적인 몽상이 최고에 달한 심리상태에 있다. 처음부터 절벽에 부딪히면 과거의 불안, 공포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참나무 밑에서 산신령을 만나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못다한 일을 성취한다. 찻집에서 친구나 애인을 만나는 꿈 사람이 사는 곳에서 밝은 희망과 사랑, 행복이 있기에 인연 속에서 희로애락을 낳는다 총회, 연애석, 파티, 동문회, 문화관, 모임, 개 등이 있다. 천당으로 올라가 신을 만나는 꿈 영몽의 꿈으로 신의 명을 받아 사회에 큰 업을 쌓고 봉사하게 된다. 진리와 교리탐구, 인간구제, 신앙생활, 사회활동 등이 있다. 출장 중에 위인을 만나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일에 성취를 하게 된다. 대개하다.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나는 꿈. 애티를 갓 벗은 젊은 남녀가 여린 애봉오리를 터뜨린다. 코가 삐뚤어진 사람을 만나는 꿈. 품이 없고 금지가 없는 천한 사람이나 해방골을 만난다. 택시 안에서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꿈. 실제로 햇살이 쏟아지는 만남의 광장이나 아늑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우연과 필연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 상봉, 둥어 합의 계약 등을 하게 된다. 파괴승을 만나는 꿈. 파괴승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면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된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를 만나는 꿈 혹은 이와 비슷한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큰 성과를 얻게 된다. 이 소식, 상봉이 있다. 헤엄치면서 사람을 만나는 꿈. 집안에 귀찮은 일이 발생한다. 호랑이를 만나는 꿈. 경쟁자를 만나 곤란을 당할 징조입니다. 만나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